주민의 헌법 박주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헌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의있습니다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 제적 의원이 300명이면 151명이 참석하면 회의를 열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 부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가부가 동수일 때는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런 걸 캐스팅보트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장의 캐스팅보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법안의 제출은 누가 하느냐 52조에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대통령제 국가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은 특이하게도 대통령제이면서도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처음에 만드는 주체는 누구까요 그러면? 그럼 정부가 만듭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을 때 국회가 그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깎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56조에 보면 은 정부는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4차 추경을 고민하고 있죠. 원래 편성된 예산안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추경안을 보내면 다시 국회가 그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확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조 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국제적인 어떤 조약이라든지 협약을 국가가 체결할 때는 그 체결이나 비준 과정에서 동의를 국회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약이나 국제협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판단 자체를 정부가 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건 국회 보낼 필요가 없어라고 하면 국회가 아니야 그거는 우리 동의를 받아야 돼 라고 할수 있는 권한과 역할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정부 때 위안부 관련된 협의를 할 때도 국회가 사실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논쟁을 벌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법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20대 국회 때 그걸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발의하려고 하고요. 국회에 대해서 중요한 조항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 대통령과 정부에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원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